정말 대단한 게임이야. 어? 뭐지? 할머니가 있네. 오 열렸다 드디어. 음. 뭘? 아우. 야 그래도 방어구를 사서 망정이지 진짜로. 으흥! 쩐나 보셨어요? 한대 맞으니까 뒤로 너, 나 이제 나 잡히면서 낙사했어. 이거 어떻게 보면 강적인데, 뭐지? 와 설마 이거 포를 못 지나가는 거야? 여보세요, 이거를 하면은 꺼진다는 거네. 그러면은 뭔가 좀띄워 놓으면은 총알 같이 띕시다. <웃음> 아, 저 뭐가 되는데? 아, 뭐가 죠 <웃음> 어, 한대맞아줄 수는 있어요. 제가 뭘 노리냐면은 이걸 먹어야 만화가 올라가요. <웃음> 이거 하나 2,000 원인데 아, 되게 비싼 건데. 죽어라 이 괴물이야. 오 잡았다. 어 잡았어 잡았어. 여기 또 오징어 있네 씨. 양식장이 양식장. <웃음> 와 여기는 가면 안 되나 보다. 어여긴 <웃음> 어, 가면 안 되나 보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오징어가 분명히 한대 맞으면은 아두방 맞으면 죽거든요 원래. 근데 와뭐할 <웃음> 어, 수가 없네 저기서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사이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? 어? 뭐지? <웃음> 그럼 굳이 저기 갈 필요가 없었... 모르겠네. 일단은 에스트 한잔 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정 가운데로 가볼까 이거? <웃음> 안돼 안돼. 아씨 진짜...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란 거지 이거? 뭐지? <웃음> 잠깐만요. 아 돌아왔다. 아 여기가 애초에 여기였네. 죽다 살아났네, 씨. 아, 너이 자식들. 어? 아 진짜 뭐후투가 없어, 어떻게 된 게. 와, 얘, 얘 예측해서 싸요. 아니, 어이, 어 야, 미친 거냐고. 다 맞아, 어떻게 된 게. 와 <웃음> 와우. 안돼나 이거 엔딩 봐야 돼이 게임을 함으로써 나는 엘든링을할 준비가 됐다고 뭔가 핀트가 어긋난 것 같긴 하지만은 야 근데 여기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나 진짜 여기 이잡듯이 뒤지긴 했나 보다 내가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가야 될것 같아 없어 누가 공략 좀 보고 와요 이거 <웃음> 그냥 나가자 어 뭔가 뭔가 잘못됐는데? 뭐지? 뭐야? 비밀병벽 있나 이럴 리가 없어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. 함정은 있는데 빠,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 있다니. 오, 어, 대미야 이거. <웃음> 자네 이론이 100% 맞다고 확신해? <웃음> 다 어? 와... 이... 스레기같은 놈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와... 아 제발 아 별로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<웃음>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냥 그려려니 합니다 그냥 음... 아 해골이구나 와 정말 놀라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분이 나쁜 곳이야 <웃음> 어? <웃음> 뭐 뭐야? 뭐 뭐야 여기? 뭐 뭐야? <웃음>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. 이거 하시다가 전에 숙라아시는거 아닐까 걱정야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똥 게임을 하고 다 끝나면 완결까지 다 보잖아. 이제 주아머에 빠진 거예요, 이제. <웃음> 제가 이거 다 끝나고 하루 쉰다고 하면은 저는 주와 임마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이 진짜 미친 게임 진짜. <웃음> 아 어떻게 후딜이 없는 거 이거.